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인제는그 중이 수그러지니까 거꾸로, 네가뭐 봤다고, 네가뭐 어쩌라고 그래서 하느냐, 네가뭐 봤다고 그러느냐. 스님이 환해했다. 요 활은 죽은 활이죠 완전히 죽은 활 처음에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고봉원 여수님의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활을 해버렸어요 산활이 되지 인자 완전히 죽은 구둠에서 실컷 주물리고 난 다음에 활 안뇽은 완전히 찌진 활입니다 여기 맹활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선방계통으로 봐서 여기에서 답해야 될 때에 다활할수 밖에 없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이 활은 죽은 활입니다. 어떤 자리를 느냐승님이 활한다. 그러니까 또 몽둥이 가지고 달친다. 틀렸다. 완전히 틀려먹었다. 몽둥이 가지고 달치는 놈의 새끼한 가지여서 우리가 늘 글을 읽을 때 도반이다 그러죠. 글자는 몽둥이 봉자인데 중예 집안에서는 봉이라고 하는 건늘 방이다 그러죠. 방. 한방 맞았다. 방만 있니다 방. 네, 몽둥이 방 봉자 중예 집안에서는 여자를 어떤 자든 방이라고 이르지 봉이라고 글자대로 읽지는 않죠. 네, 도방 타월이죠. 방. 몽둥이 들려가지고 달친 놈이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스님 이제 본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일은 아직 두고 그러면 요이 질문 문 닫고만 두십시다. 두시고. 다만 저서공은 스님은 이 말이에요. 고봉스님은 오늘날에 시방이 모여서 선불장을 열었으니까 필경이 어떤 상승 당신 중생을 위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렇게 해서 법의 자리 해놓고 당신 법문한다고 하는데 당신 중생 위해 주는 게 뭐냐? 중생들에게 좋은 게이로운게 게 뭐냐? 여기 자기 거 바로 처음 칼날 여기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너 법상에 올라가서 뭐 해? 하고 막 끄집어 내려버려서 되는데 공연이 처음에 딴 다리 끌려가지고 실컷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뒷소리 하는 거죠 다만 저 지여는다만져 그렇죠. 차지는 아직 두다. 진리의 문답은 고만둔다 오늘날의 시방이 모여서 선불장 열렸으니 필경이 어떤 상이여서 장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답을 하기를 산하대지와 만상삼나하고 정과 다모 무정이 다다 성불 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이 자리에서 산하대지 만상삼나가 딱 성불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질문하기를 딴게다 성불했다가 와 나는 성불을 못했습니까? 이런 죽은 소리하고 있으니 답답할 거 하겠노. 네? 노인의 입각지는 본 성불에 딱 입각지를 했는데 이 스님의 질문은 후천적인 신혼 직권 수행 지금의 시간 공간에 서서 있으니까 입각지가 다르니까 자연히 말이 틀릴 밖에 없지요. 산하대지와정암무전이 성불했다. 본 성불이다 이거.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라고 했으면 뺏을 텐데 왜 나는 성불 못했습니까? 할때너 본래 부처인데 성불하고 못하고 따질 거뭐 있느냐. 그래 이렇게 될바밖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하대지와 만삼삼나가 또성불를 했는데 나는 왜성불를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만약 성불를 한다고 하면 어찌 돼지로 하여금 성불을 잘해요? 산화돼지 무정물이 어째부처대노 그러니까 요거는 신혼에 대한, 스님의 말에 신혼에 대한 답이 나왔죠. 본분에 입각한 답은 아니죠. 그러면 내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이 어디 붙을 게뭐 있어요? 이런 말이 전부 다 죽은 말이죠.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상의 남쪽이오 담의 북쪽이다. 요거는 뭐 평상 보통 그저 허물이 어디 있느냐? 평상의 이야기라 그렇게 따지죠. 상이라고 하는 고울은 남쪽에 있다고 보고 담이라는 고울은 북쪽에 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상을 색상이라고 보고 말, 그 다물 말이라고 해요. 색상, 색상의 상 남쪽이요 언담의 북쪽이다 말의 북쪽이다 피처의 남쪽이요 말의 북쪽에 있다 요는 뭐딴건 없습니다 남쪽하고 북쪽 결국 거기에 허물이 붙었다 남쪽하고 북쪽 갈라놓는데 너는 신혼 자꾸 따지고 본성부를 입장에서 내가 말했는데 너는 본성부를 자리를 이탈해서 현재의 신운에 와서 있으니까 고개 허물이다. 그렇게 보겠죠. 예. 그러면 도리어 하진으로 하여금 참회를 허락합니까, 마 맙니까? 요 참회 할거리도 없지 않아요. 그대로 제자리 들어가서 싹 입만 닫아버리면 되는데 왜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긁고가지고부시음을 자꾸 만들고 끌고 가지고 탁 만든 막는 지 모르겠어요. 미친 우룡이라는 중하고 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 혓바닥으로 끌고 가지고 몽둥이 자꾸 만는 거예요. 딴 것도 없어요. 혓바닥만 닫고 싹 들어앉아버리면 되는데 끌고 가지고 부스러 만드는 거예요. 참회를 허가 감리고는 예배해라. 예배해라. 착장 군도들 예배해라. 근데 여기 전부 처음부터 법이 법의 힘이 모자라니까 손아귀에 주물릴 대로 주물리다가 보니까 이스님처럼 절을 한 예배해라는 말끝은 물이 절을 하는 이런 잘못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고 예배해라는 그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반성해서 살펴라 원점에서 정신 좀 차리라는 이 말인데 예배하라 간다고 거기서 절을 극복했으니 완전히 뒤졌죠. 그건 뭐 있어요? 소나기에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물리고 있는데 맥을 칠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지가 주물리고 있다는 거나 눈치채가지고 혓바닥 딱 닫아버리고 구석에서 있으면은 마지막에 한 자리 탁 얻어맞기나 하고 넘어갈 텐데 자꾸 끌고 가지고 자꾸 당하고 당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참회를 허락합니까? 예배해라. 그런데고 해서 중이 절했다. 완전히 뒤졌다 이거예요. 승이 예배한 데서는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할로, 개는 흙덩어리 쫓아간다. 우리가 개라는 짐승한테 흙덩어리 던져놓으면 자꾸 흙덩어리 따라가지 던지는 사람한테 안 달라들지요, 개는. 사자라는 짐승은 내가 돌을 안 던져봐서 모르겠는데 사자라는 짐승은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달라들고 개는 결국은 흙덩어리 따라간다. 바보 자식이 말이죠. 귀신이 완전히 죽은 놈. 여기에서 앞에 문답이 다 끊어지고 고봉 스님의 진짜 법문이 시작되죠. 이제 스님이 이에 불을 세웠다. 불 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큰 부처럼 돼서 옛날 그 지식 스님 네 영상 에 보면은 이 갖고 다니시는 거 있습니다. 불이라 그러죠. 요거는 막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죽비 대신 쓰기도 하고, 주장자 대신 쓰기도 하고, 가진 법을 언제나 조실 스님이 이 일상의 도량 경행에든지 늘이 불을 갖고 다니시면서 어떤 스님의 그 본문 질문이든지 어떤 자리에서 이 쓰는 자리죠. 주장자, 죽비, 그와 공통으로 쓰는 불. 그걸딱 세우신다. 대중아 대중을 불렀다 이것이 이 선불장이고 신공국적이다 불을 딱 세워놓고 이게 결국 선불장이다 여기 결국은 마음이 공해서 극제에 돌아가는 돌이다 그러니까 영리한 놈이 만약 이 속을 향해서 여기에서 이 차원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내가 불을 딱 세운 여기에서, 불자 딱 세운 여기에서, 보아 얻으면, 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깨치면, 은문덧 방거사의 안심 임명처를 볼 것이다. 이미 방거사의 안심 임명처를 보았다고 하면, 은문덧 위를 쫓아 불조의 안심 임명처를 볼것이오 이미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안심 임명처를 보았다고 할 텐데 자기의 안심 임명처를 볼 것이다. 이게 제일 먼저 먼저가 되겠죠. 자기 안심 임명처 딱 보고 나면은 불조의 안심 임명처, 뭐 방거사의 안심 임명처. 여기에서는 방거사의 그 시를 가지고 문답을 했으니까 방거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방거사 이야기도 군도덕이죠. 위로조차 불조의 안심 인명처를볼 것이고 불조의 안심 인명처를 보았다 하면 자기의 안심 인명처를볼 것이다. 또 그러면 이미 자기의 안심 인명처를 보았다고 할 진된 여기에서 이 살림살이 속에서 여기에서 이 속에서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고생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선지식 찾아다닌다. 필요가 없으니까 주장자 꺾어버리고 높이 바랑을 걸고, 응? 걸망, 행, 행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행각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걸망이 비교 없죠. 바랑을 걸어버리고 삼조연하와 칠척단전에 네, 중국 선방의 어, 법식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은 중국 선방은 신을 신고 들어가 가지고 평상에 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잠잘 때 신을 벗고 평상에 올라가지만 선방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해놓고 우리나라의 침대처럼 한 사람이 딱 거쳐야 할 자리가 되는데 그걸 단이라고 그런다 거예요. 그걸 단이라고 그러니까그 넓이가 그큰방 속에 지금 이 설법전 같은 거 설법전 속에 몇십 명이든지 딱 좌선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리, 자기 평상이 정해지고, 그 평상 앞쪽에 자기의 행장 걸망하고, 기구하고 오르려 놓을 자리 딱 있고, 그딱 두루 누웠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그렇게 하니까 석갈의 셋 넓이면 풍족하지요. 석갈의 셋 넓이에 길이 한 일곱 자 되면은, 여섯 자잠 잤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앞에 한 자, 그 물건 딱 자기 소지품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삼조요나 석가를 셋 아래하고 일곱자 단 앞에 맛없는 밥을 씹고 젖지 않는 국을 마신다. 여기는 선녀의 속에 선녀의 기쁨 속에 산다는 뜻이죠. 맛없는 밥을 씹고 젖지 않는 국을 마신다. 선녀의 기쁨 속에 수용한다. 다리를 펴서 저 잠자 소요해서 나를 보내는데 방위로 떤다. 그렇게 해도 된다. 네가 만약 자기의 안심 임명처를 보았고 불조의 안심 임명처를 보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만약 이 종과 상전을 가리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나누지 못하고 아주까지 진과 가, 미와 오, 이걸 구분을 못하고 미해 있는 깨치지 못한 분상에서는 또 마지 못해서, 또 마지 못해서. 본군자리에서는 본래 붙여니까 해야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래 붙여다소리는 하면서도 안 되니까, 죽으나 사나 머리 깎고 먹물어 딛고 이먹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죽으나 사나 마지 못해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마지 못해서 망상을 내려누르고 운두 그렇죠. 구름 머리 식심 망상을 내려누르고 허공 속을 향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한 무변 활 허공이죠. 살아있는 호공 속에서 일본 상대인을 써서 "요거는 흉내 낸다는 이 말입니다. 흉내 낸다. 상대인 아이들 자장가 불린다. 자장가 불러도 흉내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일본 상대인이라는 것 공자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 어른들, 아기들 자장가 부르면서 응기둥기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꼭 아기들의 자장가를 하면서 "얼사 상대인 모 얼사" 뭐화 3,700자 뭐 그런 소리도 한다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서 "너도 공자님처럼 되라", "너도 자라나거든 공자님처럼 되라" 그런 소리, 얼사 상대인 그모 얼기, 모 얼사 그렇죠? 그런데 그 사기에 모얼기라고 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님이 얼사생이기 때문에 얼사상대인 모얼사 언덕굿자 지금도 우리나라의 스님네가 너무 사회의 법도 같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중애 집안에도 예컨대 이 자운 노스님의 답이 했을 때에 자운 노스님의 이력을 발표하면서 당호는 자운이시고 이름은 성우이셨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호는 모이시고 불명은 모이시고 아버지는 모이시고 어머니는 모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예입니다 이거는 육아 중에 집안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스님네가 예식에 대해서 너무 동안시한다. 절집 안에 제사를 지내러 오든지 하면은 예더런들은꼭 육아에서 하는 식, 그걸 그대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육아의 제사법을 보면은, 처음에 분향하고 강신이라고 그러죠. 강신산이라는 것은 제일 첫 잔인데 분향하고 강신은 청하는 시간입니다. 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그릇 열지 않고 수제를 걸치지 않죠. 손님 처청하면서 손님 도착하기 전에 차대 놓고 절하거나 벌써 밥그릇, 음식그릇 다 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머리에서 제일 처음에 스님네는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당신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돼. 분향하고 강신한다. 요까지는 분명히 강신잔이라는 걸 올리고 절을 하는데 요까지는 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하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참신이라는 것은 청했으니까 이제 오셨을 거니까 오셨으니까의 인사가 정식 인사 참신잔이 올라가고 강신잔 올라가고 참신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밥그릇 수제 두께를 열어놓고 수제를 걸쳐놓고 첫째 잔, 두째 잔, 셋째 잔 정식으로 올라가고 잔 때마다 절이 돼야 될 거고 셋째 잔까지 올라간 다음에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리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잔을 다시 바꾸죠. 이걸 첨잔이라고도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5분이나 10분이나 있다가 마지막에 배송 인사 요게 육아의 제사식인데 절의 스님네 제지 내릴 때든지 보면 은상단불공 끝나고 나면 영단에 가서 스님네가 마음대로 박두기 딱딱딱 숟가락 열어놓고 수제 꺼져 놓고 영가가 와서 앉을 시간인지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인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비구니 스님네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 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영가를 청해놓고 시식을 합니까? 영가 청하기 전에 시식부터 먼저 합니까? 남 스님 네 회상에도 그래요. 처음에 영가 부르는 의식은 없고, 밥다미 가지고 보내를 때 배송은 다 해. 거꾸로 됐잖아요. 부르는 시간은 없고, 마지막 밥다 먹고 나서 가면서 보래삼보에서 부처님에게 와서 잘 먹고 갑니다는 절 시켜서 보내는 법이 인사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에 있어 분명히 영가를 먼저 불러놓고 상단 불공하기 전에 영가를 먼저 불러놓고 상단 불공하고 제사 넣 다음에 잘 먹고 갑니다는 하보래삼보 배송이 보래삼보가 붙어야지 어떻게 청하지도 안 해놓고 밥실 큰 미기 놓고 보낼 때왜보래삼보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스님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상주들은 집안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딱딱딱딱 예식 차리는 사람은 오리뚱해 절 집안의 부분 이런가 싶어가지고 뭐 그대로 넘어가 버리지만 스님네가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도론들은 이걸 꼭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시켰어요. 예식을 가리키면서도 영단 시식단에 하는 식을 딱 가리켰어요. 분향하고 강신하고 참신은 빼는 스님들도 계셨지만 은그 다음에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물가 요거는꼭 시켰었는데 요새 가만히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은 그래요. 스님 제사도 그렇고 마을사람 제사도 상단불공 딱 해놓고 나서는 영단에 먼저 밖으로 다 열어놓고 수제 다 끌어놓고 거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순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네,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린 아이 달래면서 너도 공자님처럼 되라, 자라나서 공자님처럼 되라 네, 하는 노래가 상대입니다. 쓰다 하면서 흉내 내다 이거죠?